아 여기에 노균병인데 녹균병 네. 문질러 보시죠. 지금 이 하얀 가루잖아요. 색감만게 어. 이게 움직이면은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움직이면은 노균병에 네. 살아 있는 거고 네. 이 하얗게 지금 묻어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녹음병이 치료가 되어다다는 게거든요 오... 자, 녹음병이 우드어있는 이 양파를 물티슈로 닦았더니 깨끗하네 올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발걸음 치면서 나와놔 봤어요 응. 치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구은 행성되고 있어요 이런 어... 일이 있으셨어요? 양파가 있으세요? 이런 일은 없었지 내가 약 치가지고 다른 일반 우리 농약방에서 그 약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거든요 어, 신기하네 그렇지요. 저도 처음 입는 거예요 <웃음> 네, 저는 지금 경남 함양에 양파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양파밭은 녹윤병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밭이 녹윤병으로 해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녹윤병을 이겨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협에 계약계배여가지고 아 계약계배네요? 네 계약계배 물다 흘린 예물만 나오고 싶네. 그렇지요. 아, 하네요 이거 잘퍼면 그렇지요. 정식 언제 어요 어, 작년 11월 5일날. 양파 네. 상태 지금, 양파상태가 한 10일 정도는 빠르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 올 2월 달에 농협병이 와가지고, 예. 시, 어, 2월 말부터 그 일반 농약을 치다가, 예. 또 어제 안 돼가지고, 어, 3월 초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바고름를 쳤다고, 내가. 세 번을. 세 번. 세 번을 치고 나니까는 다 잡히더라고, 이게. 바로 지금 뽑은 건데, 네. 지금 약간 채빛이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대포대든도뽑아버리고 천행이나 심한데나 그래 도대 안돼가지고 발걸을 치고 나니까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아 여기에 노균병 노균병인데 네. 문질러 보시죠. 지금 이 하얀 가루잖아요. 새감한게 어. 이게 움직이면은 현명경으로 봐가지고 움직이면은 노균병에 네. 살아 있는 거고 네. 이 하얗게 지금 무더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녹음병의 치료가 되다하는 게거든요. 어... 그렇잖아요. 이제 그 가루가 날리네요 지금 막. 네. 예. 그럼 날리면서 네. 안에 있는 팔들이 그래 하여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된다는 게떼 있다가는 거지 이제. 어... 근데 여건는 그렇지만 안에는 이제 깨끗하잖아요. 아 안에는 깨끗하고 네. 이이다 안네 여기는. 예. 네. 그리고 같은, 같은 입인데 얘는 안 걸리고 네. 얘는 걸렸다. 네. 그렇지, 그렇지. 걸렸는데 낫고 있다. 있다. 있다. 그렇지, 나왔지 이제. 아. 이게 이제 초기에 나왔다가 아, 초기가 이 이렇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이게 겨울 녹음병인데 이게 치유가 다된 거예요, 이거는. 아, 그것도된 거예요 지금. 예. 네. 깨끗하네. 자, 녹음병이 우어 있는 이 양파를. 물티슈로 닦았더니 깔끔해졌습니다. 깔끔해졌어. 야, 이게 병이 왔다가 치료가, 되, 치료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깔끔하네요. 이야. 네, 얘도 한번 닦아볼게요. 네. 깨끗하네. 네. 곰팡이 균사지 보이죠, 사실. 네. 아, 그게 곰팡이 균사다. 네. 아. 바이고르를 갔다가 3월 1 0일 경에 한번 치고, 네. 그리고 3일 있다가 다시 한번 치고, 그러는데 일주일 뒤에 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없어지거든요. 물량은 500에 저기 1 l 짜리인데 네. 저거 한병 그러니까는 2천에 4병을 내 가지고, 네, 네. 그래 흠뻑 줬다고. 연면사포로. 아, 연면사포로. 그러니까는 여기 그 마이고르가 그저 배늘로에 붙어 있다가 거기 네. 안 없어지고 다시 거기 잡아주더라고. 배늘 확산도 안 되고. 확산도 음, 안 되고. 어. 걸레터것들도 지금 저산사게 했다. 그렇죠요 그래 나는 이친환경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안 믿었는데 네. 오래 써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 그걸 쳐서 그런지 끝마름도 없고 네. 지금 양파가 다른 농비에서는 월등히 좋은 것 같은데. 네. 하나 뽑아볼까요? 깨끗하잖아요, 지금. 아이고, 깨끗하네. 네. 이게 이제, 그래 안 하면 요게, 그, 녹임병이 옆으로 확산이 되는데 확산도 되지 않고. 아, 하층인데도? 예, 네. 네. 여기 깨끗하네. 깨끗하고 지금. 네. 입도 둘, 넷, 여섯, 여덟. 파리가 열 개잖아, 지금. 네. 이거 지금 깨끗하고, 깨끗하고 안 걸리고. 그래 그죠. 이거는 이제걸 들리는데 치유 되내고. 치유 되내고. 어... 어쨌든 지금 걸렸던 친구나 안 걸렸던 놈이나 지금 똑같이. 그지 그 똑같은 다 네. 아, 그럼 생산에는 문제 없겠네요. 지금 그렇게 초등에나 이게 원래 그 초범되면은 농민병는 우리가 뽑아 버리거든요, 동상적으로. 그러다 뽑아 버리다가 올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말고루 치면서 나나 봤어요. 음. 치료가 돼가지고 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구는 형성되고 있어요.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약한 것있으요 이런 일은 없었죠. 약 치가지고 다른 일반 우리 농약봐에서그 약은 이런 현상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 신기하네. 그렇지 저도 처음먹터 있는 거예요. <웃음> 그이 지역에 농도 많이 왔을 <웃음> 거 아니에요? 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농가가 내 보고 그 달라 해가지고, 내, 치료되는 거 보고 달라 해가지고 지금 죽거든요. 네. 그거는 친제는 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 그것도 이제 좀 두고 보면 알겠지요. 네 아, 아. 그 단지가 그런데, 네 단지 다 양파도 좋고, 지금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노 병이 나는, 나는 건처로 보신 거예요? 거예요? 처음 봤요 어떠세요, 기분이? 지금 이제 수확을 해봐야 알지만은 지금이라 뭐라고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뭐수확할때 해가지고, 다만 중담아라도 나오면 괜찮고 네. 그럼 아직까지는 뭐라고 확실하게 말은 못하죠 <웃음> 그래조짐이 <웃음> <웃음> 보이잖아요 뭐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기본상으로도 그건 괜찮고 이게 이0상태에서 작년이었다면 바이그로를 몰랐던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병든 건 아예 포기를 하고 네. 뽑아버리든지 하고 지금 현재는 어 병든 건 아마 중담아라도 작년에는 중담아도 아니고 네. 완전 함몰돼서 없어졌고. 지금은 중땀하라도 기대를 하고 있죠. 그 바이그로 쓰고 녹음병을 지금 치료하는 장면들을 맞는데, 봤는데, 네.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어, 예, 바이그로는 친환경 자재 아죠. 유기동 자재이면서도작물에 침투이행이 잘 됩니다. 침투이행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얘를 먹이로 알고 와갖고 반응을 해서 사멸되는 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이 생명들이 바이러스가 먹인줄 알고 안나 예예 예 얘하고 예, 예, 예 반응을 해서 사멸이 되고 얘는 그 사멸시킨 다음에 물과 산소로만 이렇게 남아서 작물에 어 약해도 없으면서 작물의 생육, 생육을 생육한 10%에서 20% 정도 어 발달을 시키는 원리입니다 아, 생육도 발달시키네 바이러스나 이런 네 곰팡이류나 이런 쪽은 어, 보통 쟤네들도 먹이를 원하기 때문에 얘하고 와서 유기물로 이렇게 유기물인 줄 알고 와서 얘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농규배에 음. 걸렸다 그럼 뭐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병에 걸렸을 때는 500배 정도로 한 3번 정도 3, 4일에 걸쳐서 3번 정도 어, 관주나 연면 살포를 하면 됩니다. Here we go!